자, 일단은 뒷사각에서 대각으로 트는 거. 뒷사각이니까 뒤로. 그렇지. 여기서 반대, 백쪽. 백쪽 갈 거예요. 자, 준비. 자세 낮춰야 돼. 살짝 낮추고. 그렇지. 긴 드라이브. 라켓 세워서 갈 거예요. 즉, 라켓 일자로 가면 안 돼. 라켓 더 내려. 그렇지. 헤드 내리고.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더 사이드로 그렇지 준비 하나 둘 방금 잘했어 자 중간에서 여기로 왔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낮게 온답니다 근데 지금 발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아 여기 맞춰요 셔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맞춰야될라이스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냥 <웃음> 셔틀 여기 인데 몸이 다 나가는 셔틀 있으면은 팔 먼저 뻗어서 발을 얼마큼 갈 건지 정해팔 먼저 가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면이 지금 직선 이쪽으로 가면 안되고 어디로 가야돼? 그렇지 이렇게 돼있어 여기서 이렇게 들고 난다. 근데 지금 면이 이 상태에서 칠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엄지 올리고 이 상태에서 쳐야 돼 엄지 밀어 밀어 밀어 이쪽으로 밀어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엎어지면 안돼 확실히 밀어야 돼 여기서 아, 갈 때도 터 그렇지 면을 빨리 뻗어서 빨리 감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갖고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내가 보내야 되는 쪽으로 면더 밀어야 돼.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엎지 말고 면만 그대로 하나둘셋 땡겨야 돼. 땡겨야 돼. 그렇지땡겨그렇지땡겨땡겨 땡겨. 땡겨. 하나, 둘. 하나, 둘. 면이 깎여. 깎이지 말고 처음부터 평평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그렇지. 그대로 스윙. 라, 둘. 라, 둘. 어렵죠? 하나, 둘, 셋. 자, 하나 더 알려주자면은 마이 셔틀이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은 라켓이 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셔틀이랑 라켓 위치가 똑같으니까 엎어진 셔틀이 있으면 더 안쪽에서 끌고 와야지 셔틀보다 안쪽 셔틀보다 안쪽 자 셔틀보다 더들어야돼 아이고 자 한번 바꿔줄게요 어렵죠 여기 여기 왜냐면은 앞사람이 서비스 넣고 이 사람들 어디로 많이 줘요 여기 제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연습해야 돼자 자세 완전히 낮추고 자 앞사람이 건공을 틀어야 돼요 이 사람 뭐 어때? 걸고 나서 어떻게 준비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로 면 이미 끝났어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준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앞사람한테 갖다 주겠네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뜨면 안돼 하나 둘 <웃음> 지금 <웃음> 상대방을 너무 쉽게 해준 자세 낮추고 각도는 거의 이렇게 와요 <웃음> 이미 처음부터 자세가 나아 다시 다시 자세 완전히 낮추 라켓 내려요 나이, 아, 아니, 아니. 자, 자세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이 상태에서 공이 낮게 오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야 돼이 상태에서 틀어야 되는데 자세가 너무 위에 있고 라켓만 가자. 자세 서 있고. 그렇지. 자세를 완전히 낮춰야지. 자, 라켓을 완전히 낮춰. 그렇지. 자, 허벅지 힘주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나. 잠깐만. 자, 시작. 나. 자. 이렇게 접으라는 게 아니야. 얘를 앉아야 돼. 엉덩이를 앉아야 돼. 그렇지. 이 상태에서 틀어야 돼. 그렇지. 준비 좋아 좋아 하나 둘뜬드리고 나가면 안돼 기다렸다가 쭉 오른발로 중심이 확 가야지 자, 다시. 셔틀보다 라켓이 더 아래 라켓이 더 아래 셔틀보다 아래 있어야지 나 다시 나둘 멀죠 더 빨리 가야돼 그렇지 하나, 둘 이거는 이제 자세를 알아도 내가 느낄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게 느려 공을 한순간에 빠르게 틀어야 되는데 이게 느려 하나, 둘, 나둘이 정도는 와야 저기까지 가지 이건 가운데밖에 안와 자, 요령 알았죠? 팔리 빨라야 돼. 자세 낮춰서. 팔 빠르게. 그렇지. 나, 빠르게. 더 빨라야 돼. 나, 둘. 그렇지. 나, 둘. <웃음> 얘 점점 나다니. <낮아야> <웃음> 자세를 낮춰야지 허리만 숙이면 안 돼. 나, 둘. 또 엎기만 한다.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틀어. 나들 다시 나들 그렇지 나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평면하게 앞에서 이제 중간에서 대각 트는 힘이랑 지금 뒤에 더 뒤에서 대각을 트는 거잖아. 그래서 옆으로 나가면 안 되고 힘이 좀더 들어가야 돼 앞쪽으로. 자, 준비 힘이 좀더 들어가야 돼. 그렇지 나. 나둘 잘했어 다시. 나둘 그렇지. 잘한다. 자, 다시. 나둘 아니야. 힘이 다시 달려하나더 빨리. 그렇지. 힘을 좀더 줘.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준비. 시작. 나 그렇지. 어, 잘한다. 둘. 나 둘. 나둘 어, 여기 안돼 여기 위험해 아이고 아이고 쏘리나둘 그렇지 힘이 들어가야 돼나 들어가 나둘 잘했어 잘했어 나둘나둘 둘. 둘. 그렇지 나둘 잘한다 틀어 자세 자세 발 벌려야 돼 자세 자세 조금면안돼 그렇지 나 틀어 하나 <웃음> 둘그렇 지금 지 계속 대강 연습해서 나중에 밀린 공 직선 치는 거는 쉬워질 거예요 계속 힘 있게 저기로 보내야 돼 저기로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려운데 <웃음> 재밌는 거 맞아요? 네 <웃음> 재밌어요 어려운데 <웃음> <이런. 웃음> 힘들면 <웃음> 허벅지 진짜 길러야 돼 여성분들은 앞에도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허벅지 힘이 없어서 계속 이거 런지도 해야 되고 지금 앉는 거 연습 많이 해 버텨 <웃음>